안녕하세요. 윤눌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헥셀스닷컴 오랜만에 들어갈게요. 여기서 소스 하나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오늘 강의는 바로 뭐냐면 영상의 재생방법을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좀 꿀팁들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상 역주행 뭐 여러분들 아마면 많이 아실 겁니다. 빗물이 위로 올라간다든지 폭포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사람이 걷고 있는데 뒤로 간다든지 뭐 여러가지 상황들을 거꾸로 연주시켜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좀더 재미난 영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겠죠. 뭐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이 역주행하는 영상은요. 뭐 내가 이걸 어딘가에 딱 쓰겠다 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그냥 정상 촬영한 영상을 뒤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소리까지 뒤로 돌아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팩셀스닷컴 들어와가지고 다이빙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다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긴데 좀 다이빙하는 장면이 리얼하게 찍혀있는 뭐 장면들 이런 거 슬로우모션이 살짝 걸려있는 어이고 어이구 잘 들어가네 뭐 요런 장면들이 있죠 요런 거나 아니면 요런 거 요런 거자 요런 거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소스를 하나를 받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선택하고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받았고요그 다음에 어, 혹시 모르니까 이 영상도 받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어디에서 다운받았다 요걸 이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찾아가지고 똑같은 거 아니더라도 비싼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두 개를 다 받았어요. 자캡컷으로 다시 넘어가서요새 프로젝트 열겠습니다. 자 가져오기 누르시고 자 최근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캡컷이 업데이트를 또 강행을 했던데 여기 설정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자 2.0.0 이제 드디어 앞번호가 하나 틀려졌죠. 아, 이때까지는 버전이 1대였거든요. 1점대 였는데 이제는 2점대로 넘어서 베타 버전의 테스트 버전으로 다섯번째 버전까지 올라왔고 업데이트 확인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써봤을 때는 아직 오류사항은 제 컴퓨터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근데 제 말만 믿고 덜커덕 업데이트를 해버리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따라서 알수 없는 거죠. 아직까지 제 경우는 없었어요. 자,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 가서 방금 받았던 소스 두 개를 일단 열어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소녀가 다이빙하는 소년지아줌만지 아가씨인지 심지어는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이빙을 했습니다. 슬로 모션까지 걸어줬죠. 어 여러분도 이런 거 촬영하실 때 스마트폰에 보면 슬로우 모션 뭐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을 하시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요즘 같은 철에는 어, 벚꽃 나무 밑에서 바람이 확불때 벚꽃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할때 일반 촬영하지 마시고 카메라 딱 고정하고 손으로 손각대로 잘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벚꽃이 흩날리는 장면들을 찍는 거예요. 근데이 벚꽃이 빠르게 흩날려야지 슬로우 모션 찍었을 때 효과적이거든요. 어, 슬로우 모션은 말 그대로 내 눈에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잘못 보는 것들을 잘볼수 있게 천천히 찍어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재미가 한 개도 없습니다. 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캠핑을 갔을 때이 화로 대에서 불타는 불꽃을 찍는다든지 뭐 여행 갔을 때 폭포를 찍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소스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자 가지고 와서 쭉 보시면 이제 퐁당하고 뛰어들죠 자 여기서 나는 자 여기까지 쭉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한요 정도까지만 쓰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자 요거 빼고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할게요 자 요것도 요만큼을 빼겠습니다 자 두번째 소스도 그냥 연달아서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자 넣고 끼어서 퐁더 아이고 시원하겠다 자둘다 물에 빠져있는 상황 하지만 찍고요. 머리가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달려가는 상황 한요 정도까지 쓸게요. 자, 두개 소스가 다른 점은 하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소스는 소리가 없습니다. 두개 차이예요. 자, 이두 개를 제가 왜 설명드리느냐면 하 영상을 거꾸로 돌렸을 때 소리도 뒤집어져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서태지를 아신다면, 아마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서태지를 아시면, 예전에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인가? 그걸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잘라라고뭐 들린다. 뭐 이런 하여튼 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소리도 거꾸로 나옵니다. 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도시라솔파미레도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장이 안 되니까 거꾸로 해도 말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말이라면, 거꾸로 했을 때 이상하게 들릴 거잖아요. 음의 높이도 틀리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영상이 길고요. 얘는 또 짧습니다. 얘는 시간이 보자. 얼마나 걸리느냐. 얘는 2.8초. 이걸 확대를 하면 자, 좀 확대를 하고 보면요. 여기서도 시간은 나오긴 나와요. 선택 안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8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가 잘려서 안 보여서 제가 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고 속도를 눌러보면 여기 시간 나오거든요. 얘는 3초가 안되고 얘는 한 8초짜리 영상입니다. 자,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된 것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뒤집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올라가요. 자, 여기 메뉴들을 보면 뭐, 요제 앞에 얘를 누르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요 A라고 돼 있잖아요. 단축키. A. 그 다음에 분할은 자르는 기능이거든요. 요걸 눌러주면 뭘 클릭을 했을 때 잘라주는데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이 분할이 B로 돼 있을 겁니다 B 근데 저는 이게 표시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바꿨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자를 때 컨트롤 B를 누르면 이게 분할 기능이거든요 근데 저는 컨트롤과 B를 누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쇼컷 쇼컷은 단축키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단축키 쇼컷에 들어가 가지고 원래 이분할 있죠 이 분할을 탁 클릭을 하면 이게 컨트롤 B로 돼 있었거든요 클릭을 하고 컨트롤 b 를 놓으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원래 이거였는데 저는 얘를 클릭을 하고 그냥 B로만 바꿨어요. 이거 말고 다른 단축기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분할이라는 게또 생겼죠. 모두 분할은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한꺼번에 자르는 기능이거든요. 얘를 컨트롤 B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B만 눌러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니까 여기에 원래는 B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B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요 툴을 A나 B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기에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B만 누르면 툭 잘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그 외에 단축키는 잘안 바꿉니다. 뭐 컨트롤 Z라든지 이런 건잘안 바꾸고요. 어그 외에 좀 필요한 거요거 하나 바꿔놨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여기 넘어가면 이게 컨트롤 Z 취소하기죠. 되돌리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분할 기능이 여기도 있잖아요. 자르기, 그다음 삭제하기, 딜리트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리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프리지는 제가 영상 만들 때 이걸 잘 써본 적은 없는데요. 요거는 언제 쓰느냐 하면 자, 잘 봐요. 여기서 땅 던졌죠. 이 장면을 몇초 동안 멈춰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탁 누르면 중간에 이 장면이 잘려서 사진으로 3초 동안 들어가요. 얘를 더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조절이 되죠. 이건 영상이 아니라 영상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어,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진행하다가 탁 멈춰놓고 나레이션이 막 나오거나 설명이 나와서 잠시 기다려야 될때 있잖아요. 그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요거, 뭐 제가 다음에 한번 쓰는 영상을 생각이 나면, 이걸로 적당한 게 생각이 나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체트 눌러서 돌려왔어요. 자, 요 프리즈 바로 뒤에 역방향이란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넘어가면 미러링이라고 좌우 반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미러링 기능과 회전 기능, 그 다음에 요 크롭 기능, 자르기. 나이 영상에서 요만큼만 쓰고 싶어. 확인하면 이게 잘리거든요. 비율이 좀안 맞으니까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뭐 여기서도 좌우 반전 다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Ctrl Z.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세개 기능이 사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어. 선택을 하면 동영상에 속성해 보면 위치 크기, 뭐 위치 회전 여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려내기도 있거든요. 마스크도 있죠. 지금 여기서 이거 있잖아요. 요 자르기 기능. 그게 얘하고 비슷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무언가를 이렇게 확 자르게 하잖아요.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뭐 비율을 자유라고 돼 있는데 비율을 현재 비율로 유지를 하면서 16대구로 유지하면서 하면 이게 안, 안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자르기를 하면 이게 확대가 돼 있어요. 원래 상태, 그 다음에 방금 자르기 한 상태. 이게 요 기능이에요, 자르기. 자, 그런데 얘를 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잘라요. 확대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한 다음에 다시 기본에 가서 얘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맞추거나 크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약간 틀리기는 해요. 크롭 기능과 얘는 아예 처음부터 자르기 기능. 기능인데 영어로는 둘다 똑같아요 여기는 마스크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크롭 잘라서 확대까지의 개념이 있고요 얘는 그냥 이틀 상태는 그대로 놔두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기능들도 그냥 여기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나 성격이 비슷한데 그냥 같이 넣어 놓지 왜 따로 해놨을까 그리고 여기 회전 기능은 그냥 이렇게 90도만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또 각도를 돌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왜, 왜 따로 만들어 놨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요 좌우 반전도 여기에 있으면 찾기가 엄청 쉽잖아요. 여기서 한꺼번에 그냥 비슷한 성격들이 한꺼번에 다 묶어놨으니까. 근데 왜 여기 빼놨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요 역방향이 있잖아요. 뒤로 거꾸로 재생하는 거. 그게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 영상의 속도는요. 여기가 1배속 기준이고 이렇게 하면 2배로 빨라지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2분의 1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만약에 어 지금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0배속, 뭐 0.1배속, 0.2배속, 0.3배속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거꾸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개념이 되겠죠. 마이너스 개념이 되면 역방향이 되면 어떨까? 혹은 이 버튼이 여기 하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만든 사람이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뭐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자, anyway, 여기서 얘를 그냥 누르기만 합니다. 자 여기 속도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설명을 부가적으로 했지만 사실 이 기능을 설명할 거예요. 자, 역방향을 눌러주면 얘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소스가 비교적 짧다, 그럼 빨리 끝나요. 근데 좀 길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역방향으로 재생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얘는 슬로우 음. 모션까지 걸었으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그죠? 근데 저는 얘를 재생 속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자 재생 독도를 지금보다 한 3배 5배 정도 높여 봤습니다자 그러면 빨리 튀어나오죠 자 그럼 요거를요 좀 재미있게 제가 만들면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하고 집어넣습니다 자 두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컨트롤 c 하고 여기 와서 컨트롤 v 를 해요 또이 안에 집어넣어요 자 지금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나는 위에 안 올라가는데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어, 이건 제가 또 매번 또 설명하기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귀찮아요. 앞에 영상에서 이미 얘기를 다 해놨지만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는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한 상태에서 이렇 수정에 들어가 보면 이 자유 레이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켜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 어떻게 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올려놓은 것 중에 요거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질문은 더 이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빠졌잖아요. 자,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복사를 내번이나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는 원래 정방향. 그죠? 옆방향을 한번더 누르면, 옆방향이 역방향이니 정방향이 되겠죠. 얘는 옆방향. 그래도 얘도 다시 정방향. 자, 그러면 얘는 느낌이 어떨까요? 이렇게 되겠죠. 홍당! 나오고, 홍당! 나오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돼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얘를, 주어 담는, 손에 주어 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세, 생략을 해볼게요. 자, P 하나 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만큼을 B, 컨트롤 B 잘라서 이만큼. 그 다음에 요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과정만 있으면 되잖아요. 잘라서 여기 없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자,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던지고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받고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자 여기는 원래 속도로 그냥 한번 놔둬볼까요자 속도에 가서 원래 속도 1배속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를 하면 자 빠르게 뛰어들었다가 천천히 나오고 어이 사람들이 여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슬로우 모션이네 자 다시 또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 자 되게 쉽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고 얘를 눌러도 역방향 재생을 해도 여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다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는 방향을 바꾸고 싶다. 한꺼번에 싹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탁 누르면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 역방향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역방향에서 뒤집기 자, 여기까지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더 특이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겠죠? 자, 다이빙이 아니라 하늘로 뛰어드는 느낌이 나죠.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출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도 다이빙을 하는데 소리가 나 풍동 소리도 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역방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자, 얘도 거꾸로 뒤집어요. 자, 그런데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상하죠? 자, 다시. 소리가 역으로 재생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얘를 역방향으로 재생하기 전까지 밟고 나서 컨트롤 z 트 눌러놨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영상에서 뭐든지 영상에는 이렇게 파형이 있고 소리가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개별 오디오라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녹화할 당시에 포함되어 있던 소리를 추출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기 파형이 없어졌죠? 빠져나왔죠? 자, 컨트롤 Z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별 오디오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오디오가 분리된 겁니다. 자, 분리된 상태로 보면 여기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영상이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맞추면 될까? 자, 얘를 역방향 하기로 했으니까 역방향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펑당 소리가 여기서 났잖아요. 여기가 풍동 소리가 나는 거죠. 자, 뛰어들고 조금 있다가 풍동 소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역방향이죠. 물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풍덩 소리가 나야겠죠. 아마 풍덩 소리가 여기서 어디서부터 나느냐. 여기가 풍덩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가 풍덩 소리. 자 그러면 여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장면은 이쯤이겠죠. 풍덩. 자, 여기를 이쯤에 맞추는 겁니다. 이 물에 빠지는 게 정중앙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위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이 상태로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뒤에 좀안 맞죠? 요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춰 버리면 타이밍이 또안 맞아요. 물의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죠? 그러니까 요 뛰어드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기가 풍덩 소리가 났으니까 이쯤으로 이렇게 당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삐져나가는 소리는 필요 없으니까 얘를 비 잘라 버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사람의 뭔 소리나 이런 게 없었고 지금 보면 그냥 파도 소리, 물 소리밖에 안 났잖아요. 어, 바람 소리 같은 거. 얘를 떼내서 이렇게 옮겨주면 어떨까? 한번 봅시다. 티안 나죠. 왜냐하면 여기 사람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바람 소리가 뭐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러면 여기 이어붙인 것들이 그렇게 큰 이게 차이가 사람 귀에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공간 그냥 무음으로 두바야야 잘라낸 뭐라도 넣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게 두 덩어리가 됐잖아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선택하고 혹은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얘를 복합 클립 만들기 하면 하나로 만들어져요. 한 소스로. 얘를 컨트롤 g 를 누르면 그룹이 돼요. 클릭을 했을 때 그냥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얘가 한 개체가 된건 아닙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합 클립 만들기 하면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럼 관리하기도 좀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것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요만큼만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자, 여기 와서 컨트롤 V를 했어요. 땡겨놨어요. 자, 그러면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또 나오죠. 자, 얘는 정방향으로 돌립니다. 자, 그러면 역방향이 역방향이니까 정방향이 된 거죠. 근데 소리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요. 오디오 복구하면 소리가 살아나요. 얘를 다시 뒤집거나 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는 원래 없었던 소리를 그냥 복구시킨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Z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디오 복구하면 죽인 게 살아나요. 그럼 원래 있던 게 나오는 거니까 타이밍이 딱 맞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요거두 개를 선택해서 뒤집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됩니다. 복합 클립을 풀고요.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해요. 역방향으로 재생한 거 역방향에 맞게 사운드 대충 맞춰놓은 거세 조각이죠. 이거를 선택을 하고 선택해서 보카클립 만들기라면 이것도 한 덩어리가 돼요. 역방향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면 관리하기가 편하죠.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물에 빠지고 나오고 그럼 요거 두개또 선택해서 컨트롤시 한 다음에 여기 다붙이고 당겨주고 하면 자 앞에서부터 물에 빠지고 나오고 또 빠지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좀 재밌으신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될것 같기도 하고 어안 되겠다.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했는데 그거는 모바일에서만 되는 기능인데 제가 살짝 헷갈렸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여러분들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로 삼각대를 놓고 촬영한 것 같죠? 안 흔들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뒤집어 놓긴 했지만, 헷갈리니까 바로 해놓읍시다. 자, 뒤집어 놓긴 했지만, 역시나 삼각대를 쓰기는 했는데, 이잘 보시면요. 좀 흔들흔들해요. 살짝 흔들흔들 하거든요. 맞죠? 흔들흔 여기를 잘 보세요. 좀 화면이 흔들흔들 하죠? 자, 이 장면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 여기가 아마 널반지 같은 거여서 삼각대를 뒀을 때이 사람의 몸무게나 충격에 의해서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살짝 흔들거림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 삼각대를 쓰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손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좀 흔들렸다 할 때는 영상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 손떨방이 있죠? 손떨방. 얘를 켜고 레벨을 추천 레벨 정도까지 하시면 자. 추천 레벨까지 하면 이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요만큼만. 얘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영상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흔들림을 삼각대에 놓은 것처럼 딱 잡아준 건 아니고 진짜 흔들려서 못 봐줄 정도의 수준이면 이것도 잘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손떨방을 정리를 했거든요. 자, 플레이를 하면 흔들리기는 흔들렸는데 좀 음, 괜찮게 좀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흔들림이 없어졌습니다. 뭐 이거 적용해놓고 아니 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 정도? 별 의미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계단 같은 거 여러분들 올라가실 때 있죠. 삼각대 이렇게 없이 손으로 스마트폰으로 뭘 찍으면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털컥 털컥 털컥 털 하면서 찍힐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손떨방 음, 한번 켜서 뭐 안정적이라든지 추천을 선택하시면 이 이제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나와요. 손으로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렸기 때문에. 근데 털컥털컥거리는 느낌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인 김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역방향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방향 재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하면서 사운드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운드를 빼고 역방향으로 돌려서 사운드에 임팩트 있는 부분을 영상과 맞추는 것까지 하고 그러면 영상이 제 사운드가 조각들이 나겠죠. 있그 조각들과 영상을 한 번에 묶어서 복합 클립으로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영상의 역방향으로 재생을 했지만 재생 속도를 조절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화면에 배치한 다음에 좀 재밌게 연출하는 방법도 한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어갔을 때 소리가 없을 때 뭔가 처리할 게더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손떨림 방지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보통 만들었을 때 길게 쭉 만들어서 요거를 적용해서 어떤 전체적인 영상을 만드는 강의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일부분만 어떤 특정 기능만 활용을 해서 그 특정 기능에 좀더 파생되는 기능까지 설명을 쭉다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기능성 강의를 만드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제 강의는 제가 좋다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능성 강의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만져보고 직접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것들은 제가 어지간하면 강의를 잘안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이 블러, 이 전환, 장면 전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강의를 만들면 요, 가지고도 한 20분, 30분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원리라든지, 이걸 적용했을 때라든지, 이 기능이 인터넷이 접속 안 됐을 때안 되는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제 기준에 이 정도는 스스로 공부해야 되지 않나. 뭐 입에 다 떠먹여주는 강의를 하는 건안 맞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강의 좋으셨다면 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 강의가 주기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리고 가끔가다가 비주기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저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멀리는 못 가지만 가까운 지역 정도는 서로 만나서 이제 과외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는 프로젝트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참고로 하신 분도 있고, 이미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강의를 받으신 분도 있기는 한데, 어 처음에 캣컷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유튜브만 보고 따라하기에 너무 막히는 것도 많고, 처음에 좀 답답하고, 앞으로 내가 만들 영상에 대해서, 어좀 쉬운 지름길을 찾아가는 방법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좀 받고 싶고, 뭐 여러가지 누군가 나를 좀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뭐 과외는 어 제가 필수라고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냥 문의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 자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